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후한의 멸망, 그리고 흉노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된다면은 고조선까지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왕랑이 세웠던 신왕조가 호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어, 개혁이 실패했고,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죠? 자, 그리고 호족의 지지를 얻었던 이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새롭게 한 나라를 세웠으니 그한 나라를 이전의 한 나라와 비교해서 후한이라고 부르고 유수라는 사람은 황제가 되면서 이후에 광무제라고 불리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한 말로 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호족들이 너무나도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농민들이 그 토지를 그들에게 빼앗기거나 팔아넘기게 되면서 스스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나라의 세금도 잘 내지 못하게 되었고 나라에 돈이 없다 보니까 국가통치체제가 무력화되면서 황제권도 약화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왕망이 신을 세웠다가 신이 망하고 다시 후한이 세워졌다라는 내용을 쭉 배웠는데 이 내용 속에서 호족들이 지나치게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내용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죠? 뭐냐면요. 은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후한이 안정을 찾긴 했습니다만 은 여전히 호족들은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여전히 농민들은 땅이 없어서 농사를 잘 짓지 못하고 세금을 잘못 내서 나라의 힘이 점차 약화되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전한 말기의 사회적 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한으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요 이 황제 지배체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뭐였냐면은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적 지배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뭐였다라고 이야기 했느냐? 황제가?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고 황제가 무능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이 광무제나 그의 아들까지는 그래도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적 지배체제가 잘 작동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느냐 어린 황제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 황제의 나이가 어리니까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신이 직접 통치를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느 정도 커가면서 황제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어느 정도 큰 황제가 야...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 황제가 일찍 죽고 또다시 어린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황제가 직접 정치를 수행해 나가지 못할 때 어떠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느냐? 왕의 황제의 외척이나 환관들이 황제를 대신해서 정치를 수행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후한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외척이나 환가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중앙정치에서는 또 이들끼리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정치적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지방에 힘있는 세력들이 호족들,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중앙에서 견제라든지 아니면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 잘 안됐겠죠 그죠? 중앙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지방 호족들은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치가 어렵고 나라가 혼란해질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농민 백성들이에요. 그죠? 자,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누적이 되면서 후한 말기에 여기저기서 농민 반란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후한의 멸망을 알리는 그 시작과도 같은 농민 반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황건적의 난이라는 사건이었어요. 들어봤나요? 네.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 이 황, 삼국지라는 소설의 시작이 황관적이 나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사회가 혼란할 때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하느냐? 미신적인 종교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오두미교라고 하는 그런 어 미신적인 성격의 종교가 크게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 종교 조직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결합이 되면서 조직화된 농민들의 공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노란색 띠를 둘렀어요. 그래서 이들의 반란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누를 황자에 띠 건자를 써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무엇을 했을까? 땅 내놔라 내 땅을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환관적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농민들의 반란을 제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 혼란하다 보니 환나라이 후한에서 이 농민들의 반란을 제대로 제압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땅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를 바탕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자기의 땅을 지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방 곳곳에 있었던 힘있는 호족들이 저마다 각자의 군대를 가지고 자기의 땅을 지키면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호족 세력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조조라든지 유비라든지 손권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각자 저마다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후한이 멸망하고 위촉오 세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는 시기가 바로 기원후 220년 이러한 일들이 결국 후한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후한의 멸망 그리고 위쪽으로 중국이 분열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이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중국의 왕조가 성립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을 때 북방 초원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유목민족인 흉노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주, 춘추전국, 진한 이렇게 쭉 교체가 왕 중국에서 왕조 교체되고 있을 때 북방 초원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흉노라는 유목민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족은요 기원전 3세기 말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자면은 전국시대부터 유목 지역에서 점차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수업 초반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죠? 유목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축은 무엇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말은 이동수단이자 전투의 수단이고 식량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가지 중요한 도구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등 생존의 필수적인 가축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자 그래서 유목민족들은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죽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을 잘 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그 중에서도 이흉노족의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말을 타는 기술 기마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뛰어 이기마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마병, 어, 말을 타는 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점차 군사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초원지역에 있었던 다른 유목민족들을 제외하고 초원을 제패하는 강자로서 성장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들 흉노족은 점차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평창, 팽창해 나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자 그러자 이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제는 이들 흉노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흉노를 공격해서 오르도스 지역에서 몰아내고 북쪽으로 내쫓고 거기에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오르도스 지역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여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농경지역과의 경계선까지 내려왔던 흉노족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그 경계선에 만리장성을 쌓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이해되죠? 자, 다만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시황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리장성을 다 쌓은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이미 전국시대 때부터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쪽을, 어, 중국의 북쪽을 약탈하거나 침략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시대의 나라들은 저마다 장성을 만들고 있었다. 시황제가 한 역할은 그것을 하나로 연결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중국의 진나라와 어,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시황제가 그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흉노족의 경우에는 왜 팽창하면서 점차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유목민족이었어요, 그죠? 이들 흉노족의 경우에는 그들의 주, 주된 경제 활동은 바로 가축들을 이동하면서 기르는 유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애당초 이들의 왜 주된 경제 활동이 유목이었었나요? 왜 이들은 유목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지? 그렇죠. 이들이 사는 초원 지역의 경우에는 풀이 잘 자라지 않아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유목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이어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어떤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목을 함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농경민족의 지역을 침략해서 약탈한다거나 혹은 그들과의 교역을 통해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 활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강해져서 팽창하게 될때 자꾸 남쪽으로 내려와서 중국을 침략했던 것이기 때문에 만리장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한 것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 그 외에도 이들 흉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경제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동서교역로 비단길을 통한 무역이었어요. 비단길 들어봤나요? 네. 영어로는? 실크로드라고도 하죠. 그죠? 자, 이 비단이라고 하는 가볍고 예쁘고 또 감촉이 좋은 이런 어떤 고급스러운이 옷감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생산이 되었어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비단을 만들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100%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동아시아 지역은 다소 폐쇄적인 지형이에요. 동아시아는 사실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과 교역하기가 썩 좋지 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산맥이라든지 사막과 같이 인간의 이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험난한 그런 어떤 길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 이 동서의 교역이 그렇게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의 경우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 흉노족의 경우는 무엇이 뛰어났기 때문에. 기마술, 말타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막과 산맥으로 이루어진 이 험난한 길도 이들은 왕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생산된 비단과 같은 그런 어떤 물건들을 흉노족들이 사거나 혹은 약탈을 해서 동서 교육로를 이용을 해서 그것들을 잘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 유럽 국가들에게 판매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무역을 가지고 우리는 중계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중계무역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 흉노족들의 경우에는 이비단길을 장악을 해서 이런 어떤 중계무역을 통해서 얻는 수입 역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제 활동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언급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음. 자, 그러면 흉노족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국가의 형태의 통치 조직을 이루고 있었느냐 자, 흉노의 왕, 흉노를 다스리는 군주의 이름을 뭐라고 일컬었냐면은 선우라고 불렀습니다 선우란 풀네임으로는 택리고도선우라고 하고요 이 택리고도선우라고 하는 것은 흉노족의 말로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주나라의 왕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봉건제를 뒷받침하였다 라는 이런 내용 배웠어요 기억이 나나요? 국가 성립 초기 같은 경우에는 왕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가 약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그 권위를 빌려오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흉노의 군주인 선우 역시 자신이 하늘과 연관된 존재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또 높이고자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이들 흉노족이 다스리는 영토는 워낙 넓었기 때문에 선우 혼자서 그 땅을 다 다스릴 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노는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서 중앙 부분은 선우가 통치하되 양쪽의 동서 부분의 경우에는 각각 좌현왕 우현왕이라고 하는 두 명의 왕을 임명을 해서 각자의 받은 땅 영지와 그 아래 1만 명 정도의 기병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선우가 직접 통치하지 못하는 동서의 지역을 대신 통치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음, 봉건제랑 좀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선우와 이좌현한우현한 각각의 왕아래 소왕 천장 백장 십장과 같은 하위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뒤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또 다른 유목민족들을 배워도 이와 유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유목민족의 행정 조직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농경국가는 행정을 어떻게 구분하지?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통제하지? 음, 그렇죠. 땅을 나눠요. 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시군 나누고, 그 아래 읍, 면, 동, 리, 뭐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누잖아, 그지? 왜냐면 농경민족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야. 땅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나눠지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큰 단위에서 점차 작은 단위로 내려가면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행정 조직을 갖추는 게 농경민족의 특징입니다. 군현제 같은 경우에도 전국을 군, 그 아래 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유목민족은 그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나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땅을 나눈다고 한들 그게 행정구역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동하는 사람의 머릿수대로 몇 명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정조직을 나눌 필요가 있었다는 라 것이죠. 자 여기 붙어있는 장 앞에, 장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10, 100, 1이 붙어있네요. 그죠십0장뭐 하는 사람이겠어? 열명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죠. 백장은요, 그렇죠. 0장열명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죠. 천장은요, 그렇죠. 백장열명 그렇죠? 그렇죠? 100,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보통 1 0의제곱 단위 같이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 머릿수를 중심으로 행정 조직을 구분하는 것이 유목민족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흉노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하위 조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자, 이 흉노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성기의 문을 열었던, 전성기를 시작했던 선우의 이름은 묵특입니다. 묵특 선우 때부터 흉노족의 전성기가 시작이 돼요. 자, 여기 써 있죠? 진나라가 멸망하고 난이후에 세력을 회복하면서 초원지역을 통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동아시아 사회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이야기 했어. 그 패턴이란 무엇이었느냐? 중국이! 그렇죠. 어, 통일과 분열을 반복하는데 중국이 통일되었을 때는 주변 국가와 민족이 견제와 억압을 받아서 세력이 약화되다가 중국이 분열되면 은 다시 그 틈을 타서 성장한다고 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 자, 좀 전에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만리장성을 쌓아버렸어요. 그렇죠? 이흉노족들이 농경민과의 교역에는 약탈을 못하게 되면서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진한 교체기의 분열과 혼란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묵특선우는 바로 그 혼란의 시기에 흉노족의 세력을 회복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초원 지역의 다른 유목민족들을 제압을 하고 초원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월지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서쪽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내쫓는 데 성공하였다라는 것이고 동쪽에 동호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배하였다라는. 는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원 지역에 더 이상 적수가 없어진 흉노족은 그 세력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면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진상 교체기가 끝난 한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당시 중국은 이제 막 지난 교체기가 끝이 나고 한고조 유방이 중국을 재통일한 상황이었어요. 흉노가 한 나라를 공격해 오자 한고조 유방은 내가 그 무서운 항우랑도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고작 흉노족 따위 겁낼 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3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공격하러 원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느냐? 대패, 엄청난 패배를 당해요. 이 사건을 일컬어 평성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이른바 평성의 치욕이라고 하죠 치욕이라고도 합니다. 자, 왜 대패를 했느냐? 황제가 형제에서... 음? 형제에서... 싸워서? 황제에서 싸워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음. 일단은. 묵특이란 사람이 어, 지휘자로서, 군대 지휘관으로서 능력이 뛰어났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소리가 나는 화살을 쏴서 마치 마우스로 군대를 클릭해서 옮기듯이 정확하게 군대를 부릴 줄 아는 용병술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라 해요.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또 초원 지역을 통일할 수도 있었다고 라 합니다. 한편, 한 고조 유방에는 왜 졌느냐? 나름 물량으로 봤을 때 3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은 웬만해서는 패배할 수 없을 만큼의 대규모의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때가 계절상으로 언제였냐면 늦가을이었습니다. 농경지역의 경우는 늦가을 전쟁하기 딱 좋은 날씨에요. 선선한 바람 불어오면서 그지 하지만 직접 원정을 떠났다고 농경지역에 싸운 게 아니라 흉노 잡겠다고 직접 초원지역으로 쳐들어갔다고 초원지역 같은 경우는 늦가을이면 무지무지 추워요. 30만 명 데려갔는데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7만 명, 8만 명 정도가 얼어죽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30만 명 중에 7, 8만 명이 얼어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 20만 명 정도는 제대로 싸울 수 있을 만한 상태였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예를 들어 이미 추위와 군주림에 지쳐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묵특선우의 계략에 말려서 이 한고조 유방의 군대가 포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평성의 치욕이라는 사건이었어요. 자, 이제. 한고조 유방의 군대는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고조 유방이 이 묵특선우의 부인에게 뇌물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를 좀 풀어달라고 당신의 남편을 설득해달라고 라 이렇게 어, 공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우의 묵특선우의 부인이 묵특을 설득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한고조 유방을 죽이면 쟤네 복수하러 또올건데 그럼 우리도 피곤해질거다. 우리는 물자를 얻으면 되지 저렇게 가축을 기를 수 없는 농경지역 땅을 얻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묵특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묵특의 경우에는 포위를 잠시 풀어줘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한고주 유방이 잽싸게 도망쳐 나옵니다. 음. 자, 이게 평성의 치욕이라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느냐? 한나라랑 흉노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흉노가 이긴다. 흉노가 군사적 우위를 확실하면 흉노가 군사적으로 우위를 가졌음을 확인한 사건이 바로 이 평성의 치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에 한나라는 흉노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느냐. 화방공주를 보내고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그들과 화친을 냈습니다. 자, 하나씩 좀 풀이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흉노족이 남쪽으로 침략을 해오는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진짜요. 그렇죠. 식량과 같은 물자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물자를 제공해 주므로서 남쪽으로 침략해 올 이유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돈으로 평화를 사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화번공주를 보냈습니다 화번공주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민족에게 시집 보낸 공주나 황실의 부녀자를 의미해요 보통 황제의 먼 친척 여자나 아니면 은 황실에서 생활하는 궁녀 이런 여자들을 주로 흉노에게 선우의 부인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화번공주라고 해요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화해하고 친하게 지낸다 라는 뜻인데, 정확하게는 혼인을 통해서 우호관계를 맺은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 양국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걸 가지고 화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경우에는 군사적으로는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공주를 보내서 결혼을 하고, 그들에게 매년마다 물자를 제공해 줌으로써 남쪽으로 침략해올 이유를 없애 줌으로써 평화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방식을 한나라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중국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요. 중원의 왕조가 중국의 왕조가 북방 유목 민족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돈이나 공주를 보내서 우호를 유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응. 자, 그래서 이렇게 화번 공주를 보내고 매년 많은 양의 물자를 공급하면서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한과 흉노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일곱 번째 황제인 한무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나라가 흉노에 비해서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외교적으로나 열세, 약한 세력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무제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있구나. 시계가 없어서. 응.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무제 이전까지 동아시아에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이들은 바로 이 흉노라는 유목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 외에도 오한 같은 주변에 다른 종족들도 있었는데 그들로부터도 공락, 물자를 제공받으면서 이 흉노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모습이 이어졌다는 라 것이에요. 어, 화번 공주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어요. 왕소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능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잘못 이야기하긴 했었죠. 이 사람이 너무너무 예뻐서 네, 갈매기가 날아가다가 이 사람의 미모를 쳐다보느라고 날개짓을 잊어서 떨어졌다. 라는 그런 말이 전해지는 왕소군이라고 하는 미녀예요. 한나라 원제 때, 열한 번째 황제였던 원제 때궁녀이고요이 사람이 나중에 화번 공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궁녀라고 하는 것은요, 언젠가 황제의 선택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가능성을 가진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황제와 함께 지내면서 황제를 돕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은 그녀를 선택을 해서 자신의 후궁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황제의 사랑을 받아서 후궁이 되면은 이 사람은 자기만 신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후궁으로 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궁녀를 들여보낸 집의 집안도 힘이 세지게 돼요. 그래서 궁녀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황제의 궁녀로 들어가게 되느냐? 물론 예쁘기도 해야 되지만 보통은 집안이 어느정도 잘 살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꽤나 영향력을 가진 집안들이 우리 딸이 후궁이 되길 바라면서 황제의 곁에 궁녀로 보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한 원제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국녀들 가운데 누구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라고 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나보고 얼굴을 보기에 귀찮아서 어떻게 했다라고 전해지느냐? 화가에게 국녀들의 얼굴을 초상화를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초상화를 보고 예쁜 여자를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얘기했죠. 후궁이 되면은 이 여자만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집안도 힘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렇 그래서 궁녀 집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한테 뇌물을 줘요 뭐해 뭐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딸 예쁘게 그려 달라고 뇌물을 줍니다 자이 왕소군한 여자는 예쁘긴 되게 예뻤는데 어 집안이 가난해서 화가에게 뇌물을 못 줬던 거예요 그러자 화가가 열받아서 어떻게 그려버렸어요? 일부러 못생기 그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원제로부터 선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충로의 새로운 선우가 선우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원제에게 내가 새롭게 선우가 됐으니까 화본공주 보내라는 라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한원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국녀를 보내고 싶을까? 못생긴 국녀 보내고 싶겠죠. 그렇죠? 초상을 보다 보니까 뭘 발견했을까요? 못생기게 그린? 왕소군의 초상화를 발견했겠죠. 오케이! 얘 보내는 거야!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선우한테 왕소군이라는 여자를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노족으로 떠나기 전에 이 왕소군을 만나게 돼요. 왜 만나야 되냐면요. 사실 화범공주는 단순한 부인으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냈냐에 따라서 앞으로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국제관계가 또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가서 잘해라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출발하기 전날 딱 만났는데 어떤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어, 화가에게 뭔가 누가 뇌물을 먹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이미 보내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절세 미녀인 왕소군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왕소군의 경우에는, 그, 당시 호한야 선우라는 사람인데, 이 흉노의 선우의 부인, 연지라고 하는데, 연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나라의 입장을 대변해서 흉노의 선우를 굉장히 잘하고 잘 설득을 해서 이 왕소군이 연지로 있는 동안 한과 흉노 사이에는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라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 어 굳이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봤어요. 자, 그런 흉노의 우위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한무제 때까지 흉노의 전성기가 이어지다가 한무제의 공격으로 점차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한무제의 공격으로 흉노족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느냐? 전쟁은 힘으로도 하지만 뭘로도 하는 거냐면요? 돈으로도 해요 전쟁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식량이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하거든요. 자, 전쟁을 오래 끌게 됐을 때 누가 먼저 지칠까? 흉노 한 나라. 나라. 응? 어? 그렇죠. 포원지역에 살아가는 흉노가 군사력은 강할지는 몰라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돈이 먼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무제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 흉노의 힘은 크게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요 1세기 무렵에 남흉노, 북흉노로 분열되면서 결국 남흉노는 한나라에 항복하게 되고 북흉노는 한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중앙아시아지역으로 멀리 쫓겨나게 되는 어, 그러면서 흉노의 전성기는 끝이 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 조선까지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왜냐면은 아까 1교시 9반에서도 여기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네 유튜브를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려면 은 진도를 맞출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이 힘들게 잘 압니다만은 조금만 더 수업을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네자 봅시다 삼국 유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있었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중국 역사서에 공식적인 역사서에 등장하는 것은 대략 기원전 7세기 무렵 중국으로 치자면 춘추시대 때부터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원래 나라 이름은 조선이었는데 우리는 왜이 나라를 고조선이라고 부르느냐? 알다시피 뭐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앞에서 청동기 시대 할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비파형 동검이나 탁자식 고인돌을 보면은 이 고조선의 영역이 얼마나 넓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나라 고조선이었습니다. 중국측 기록에 보면 은요 조선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왕 아래 신하들로서 비왕이라든지 상경대부 장군 박사 누구누구가 뭘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관료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명칭을 붙은, 명칭이 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아마도 조선은 나름의 관료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의 왕은 제사장을 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우리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무슨 정치라고 이야기했으냐면 앞에서 신정정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말로는 재정일치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 그렇지?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국가 성립 초기에는 왕이 힘이 부족해서 권위가 부족해서 명령을 내려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했었나요? 그렇죠. 신으로부터 그 권위를 빌려와서 신의 뜻을 물어서 정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상왕조 같은 경우도 어떻어요? 국가중대사를 결정할 때 점을 쳐서 결정했어요. 그지? 뭘로? 그렇죠. 갑골문자, 소뼈나 거북의 등껍질로 점을 쳐서 결정하고 그걸로 정치적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조선 역시 왕이 제사장을 겸한 재정 일치의 정치 형태였을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선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이름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단군은 무당을 뜻하고, 왕검은 왕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왕이라고, 무당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야, 그렇지? 음, 제사장으로서 왕을 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손님을 무슨 손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게 맨날 찾아와주는 바로 옆에 사는 가까운 손님. 단골, 단골 손님이라고 하잖아, 그지 원래 이 단골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마을에 저마다 그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무당이 있었어 그 무당을 원래는 단골이라고 불렀어요 마을사람들이 자주 찾아가고 하니까 단골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이제 단골손님이라는 용어가 된 것이거든요 단골이라는 말 단군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군 역시 무당을 뜻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어, 국가를 통치했던 왕 조선의 왕이었다라는 거 이런 재정일치 신정정치의 모습은 국가 성립 초기에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볼수 있는 현상이다 라는 것들 함께 기억해 두자라는 것이에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조선에서는 8조의 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내용들 배웠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중에 세 가지 조만, 전해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복식으로 갚게 한다, 도둑질 한 자는 노예로 삼거나, 용서받고자 한다면 50만 자을 내야 한다라는, 이런세 가지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죠? 자, 요것만 봐도 사실은, 당시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가를 알수 있는, 어,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였구나. 다치면은 노동력을, 농사를 못 지으니까 아 노동력을 보호하는 나라였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곡식으로 갚게 한다는 걸 보니까 무슨 국가구나. 농경국가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도둑질한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니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노비로 삼는다 노예로 삼는다라고 하는 걸 보니 신분제가 있었던 나라였구나. 50만 전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화폐단위를 쓰고 있었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만 봐도 조선이 제법 나라의 모습을 갖춘 국가였음을 우리는 추정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점차 성장한 조선은 4세기경 기 유원전 4세기경에 가게 되면 전국 치웅중에 하나였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라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연나라랑 음나라의 침입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교과서에는 안나왔습니다만는 예전 교과서에는 연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원래 이쪽 부근에 있었던 조선의 중심지가 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라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조선이 싸워서 이겼다 줬다. 졌다는 응, 내용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조선의 경우에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나라였는데, 전국시대 때 이미 중국은 철기국가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지 않았을까? 하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응. 자, 그러다가 중국이 전국시대가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가, 시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한 나라가 재통일하기까지 잠시 혼란기가 있었죠. 우리는 그 시기를 뭐라고 불렀나요? 진한교체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한교체기에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으로 망명을 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위만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해서 역사학계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중국에서 넘어왔으니까 중국 사람 아니냐고 라 보는 쪽도 있는데 이 위만이 넘어갈 때의 모습에 대해서 역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은 오랑큐 그러니까 중국 사람 옷이 아니에요. 어, 오라클 옷에다가 상투를 틀고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망명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위만이 누구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냐면은 원래 조선 사람이었는데 혹은 조선의 활동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는데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진한 교체기로 인해서 중국이 전쟁이 벌어지고 혼란해지자 그 혼란을 피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중국에서 동하다가 조선으로 망명을 왔는데 당시 조선은 준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나라를 보아하니 중국보다 발전 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왕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준왕을 축쭉 쫓아내고 새롭게 조선의 왕이 되었으니 그것이 기원전 194년의 일이었고 이때부터를 그, 이전과 조선, 그 이전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조선이라고 부른다? 위만 조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나라 이름 바꿨다? 안 바꿨다?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꿨어. 그냥 그대로 조선이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다면 왕조 이름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중국의 왕조들 전부 다몇 글자였지? 하, 상, 주, 진, 한, 전부 다한 글자였네요. 그죠? 한 글자짜리로 바꿨을 거야 하지만 안 바꾸고 그대로 조선이라고 놔뒀다. 라고 하는 것 역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 출신이다. 라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어 얘기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음. 자 위만은요.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기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만의 왕이 되면서부터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철기로는 무엇을 만드나요?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어요. 그렇죠? 철제 무기를 갖게 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주변 자,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게 되고요.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더욱더 향상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력이 점차 성장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만 더요. 한 나라가 성립하고 난 이후에는요. 당시 조선의 남쪽에는 예라든지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중국과 직접 교역하지 못하자 한나라의 비싼 물건을 사와서 그들에게 파는 중개 무역을 통해서 점차 그 경제력이 성장해 나가기도 하였다고 라 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점차 성장하던 조선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그들에게 위협을 느끼게 되고 한부제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